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에서 다시 투표했는데요. 최종 부결됐습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인 간호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로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다시 돌아온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만났지만 끝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은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식량 안보를 연패기 진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었습니다. 대화가 아닌 대결, 타협이 아닌 배제의 원리가 지배하면 논리나 이성은 마비되기 마련입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는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 제의결 조건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에 못 미쳐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부열되었습니다. 결국 폐기됐습니다. 자기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뻔히 부결될 게 예상이 되면, 되는데도 이렇게. 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향후에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우리가 소통하면서 대체법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법안의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데 이어 표결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에 마련해오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현입니다.